피시즌 때 일단 가족들이랑 시간 도 시즌 때 같이 못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운동하면서 이제 캠프에 몸 맞춰서 2월 1일에 몸 맞춰서 운동을 꾸준히 해서 지금은 이제 몸상태도 아주 좋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가족들이랑 좀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시즌이 시작돼서 팬 여러분들 좀 만나 뵀 빨리 만나 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개막전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할것 같아서 소감은 별로 없어요 제가 할것 할 같았어요 그래서 하는 줄 알고 있어서 그냥 똑같아요 그냥 좀 책임감이 항상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또 갑자기 중간에 맞게 돼서 또 책임감이 많이 생겼지만 올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또고참이고 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뭐 선수단 투표로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다들 하는 얘기가 투표해도 제가 될것 같으니까 그냥 해라, 해라 해서 그냥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기 전부터 이렇게 할, 할 마음으로 왔죠. 제가 또 후배들 많으니까 또 후배들 이끌어줘야 되니까. 삼성의 오고 나서는 처음 와봤어요. 탐정에 와서 캠프 외국 캠프를 이번에 저도 처음이라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날씨가 너무 좋고 저도 여기 야구장 온나섬을 처음 와봤는데 일단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서 운동하기에 너무 적합한 시설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운동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장이고 하니까 일단 앞으로 어떻게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제 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나눴습니다. 말을 뭐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한발 먼저 뛰고 좀 움직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주면 후배들이 좀잘 따라와 주지 않을까 그리고또 올해는 또 저희 팀은 특히 또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은 팀이라 좀 어렵겠지만 좀 많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제가 찾아가면 싫어해요 후배들이 그래서 절 먼저 찾아올 오게끔 제가 더 편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없어요 이제 곧 이제. 찾아오겠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더 이제 지금 원래 친하긴 친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않게끔 제가 더 편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팬들이 그렇게 뻑가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돼 안돼.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멋있는 거 좋아해요. 어, 일단 저희 열심히 오늘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저 개막전까지 이제 두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 잘 준비해서 올 시즌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생각나지 않도록 저희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23년도 퓨처스 리그 주장을 맡게 된 송준석이라고 합니다 전반기 때는 이제 다른 선수가 주장하다가 을 후반기 때 이제 선수단 투표로 해서 주장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뽑혀가지고 맡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거의 보통 2년씩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져서 주장을 맡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작년에도 선수들이 잘 따라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수월하게 그 역할 수행을 했던 것 같고 올해도 이제 뭐 우선 이제 선수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지시하는 것보다 먼저 설섬 수범하는 그런 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었는데, 그냥 대부분 다잘 따라와줘서 고마운 선수는 진짜 많아요. 뭐, 혜승이, 병원이, 그 승규도 작년에도 너무 잘 도와줬고, 또 뭐, 저희 이제 약간 이제 뭐 중고참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막뭐 호재, 뭐, 성규 형, 막 이런 같이 또 시간 많이 보낸 형들, 뭐, 후배들, 아 너무 많은데요. 비치진 때 아무래도 결혼 이제 큰 일을 이제 치르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운동을 해서 몸 만들어서 이제 합류는 해야 되니까 또 틈틈이 운동도 계속하고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아쉬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잘 이해해주고 몸건강히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진부한 대답을 하게 됐네요. 어제 좀 어색한데 당장 이렇게 신혼 생활 이렇게 막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서 조금 미안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지만 또 여기서 이제 또 최선을 다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는 게또 맞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고맙다는 말 하고 싶네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부상 없이 캠프를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시즌을 준비해서 시즌을 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캠프에 임하고 있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진짜 시즌을 잘 치르기 위해서 잘 만들었던 거를 이제 또 여기서 또잘 준비해서 한국까지 이제 넘어가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23년도 저희 삼성 라이온즈가 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저 역시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